프라트 채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었는데 말이죠. 카라멜 향마키아또 달고나. 이런 것들과 함께 안에는 건프라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전 시청자 드리용 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에어브러쉬 없이 핸드페인팅으로 만드는 건프라들을 몇개 진행했었는데 그중 디제이에 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파스텔 이용한 페인팅을 조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드리용 님께서 보내주신 이 킷은 요청하신 대로 핸드페인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트를 보내주셔서 드리용님께 영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서 핸드페인팅으로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제 데칼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키트는 HGUC 6전형 건담 어, 리바이브된 키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언박싱해서 구성물들 확인하고 매뉴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MS-08 소대 애니메이션에서 어, 주요 기체로 나왔던 키시이죠 네, MS-08 소대 애니메이션은 일년 전쟁중에 지구에서 일어났던 한 소대의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죠. 건담의 밀리터리한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진 애니라서 상당히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런너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3개만 이제 일반 사이즈의 런너고 나머지는 작은 사이즈의 런너입니다. 네, 비교적 최근 킷이기 때문에 분할이 잘 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네, 건프라 HG에서는 A 런너가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한 런너에 사출된 멀티 사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매뉴얼을 보다 보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제 심벌로 표현되는데, 여기 한글로 표현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파소의킷시 이렇게 앉아서 사격하는 자세가 나올 만큼 가동성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네, 6.0 건담의 이미지는 이렇게 좀 살짝 뭉툭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몸 전체 화이트 바디가 아니고, 밝은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매뉴얼 볼때또 먼저 해보는 것은 접합선이 나올 만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걸 꼼꼼히 다 체크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쪽 팔 부분에 접합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정확히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팔이 두 개니까 다음 팔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매뉴얼을 보다보니까 역시 최근에 나온 킷이라 패널라인 쪽에 접합선을 만들어 주거나 맞물리는 구조를 잘 효율적으로 해놔서 무기정도 신경써주면 더 이상 수정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장은 이렇게 건종류가세가지가 있습니다. 조립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킷을 바라볼 때는 이제 이미 칠해진 부품들이 색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동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도색을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킷은 다른 걸 떠나서 도색하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사출 색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도색을 할때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으면 실하기가 상당히 편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부품에 정크도 없기 때문에 알짜 킷이라고 할수 있네요. 제가 진행하고 있던게 1대 35 스케일에 이제 그 중장비 모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라도가 HG가 이제 도색을 남겨놓은 상태에 는데이 어, 킷을 어, 보내주셔서 이걸 먼저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편 도색편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트 채널